배타성이라는 건요 되게 이 자존감 부족이에요. 사실은 내 것이 흔들릴까 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진리라면 여러분 안 흔들려요. 얼마든지 의심해 보라고 해요. 여러분 1 더하기 1, 2라는 거 가지고 남하고 싸울 때 흔들리겠습니까? 막베타적이겠습니까 해봐, 해봐. 할 만큼 해봐. 의심해봐. 그래서 진짜 자존감 있는 가르침이라면요. 철학이라면요. 의심을 허용해야 돼요. 얼마든지 의심해봐라. 의심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나는 당당하다. 이게 진리기 때문에, 자명하기 때문에 의심할 때까지 해서 의심이 없어질 때 너도 인가하게 될 것이다. 의심을 부추겨야 맞죠. 근데 의심을 못하게 막겠다는 건 자존감 부족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의심하면 이게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건 본인도 사실 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르침일수록, 철학일수록 우리 교회에 누구 온다? 우리 절에 누구 온다? 유명 인사 온다? 유명인사도 나랑 같은 걸 믿고 있다. 자꾸 이런 걸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신도수가 많다. 신도수 많으니까 내가 맞을 것이다. 유명인사가 이 가르침을 따르니까 나도 맞을 것이다. 난 다른 데보다 절이나 교회가 크다. 크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된다. 지금 혹시 내 마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실 때 안심하고 계시다면 지금 본인에게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요, 원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흔들리는 게 맛인데, 자명한 것만이 여러분 안심을 줍니다. 진짜 진리인 거는요, 마음을 딱 붙잡아줘요. 바닷가 떠다니다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진짜 어디, 그, 땜목 하나 발견한 격으로 안심이 확 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 살았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말하면서 흔들리고 전하면서 흔들리고 자기가 혼자 되새길 때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자기부터 벌써 그래도 절이나 교회가 큰데 교당이 큰데 진짜겠지 그래도 이게 유명인사를 또 와서 듣는데 진짜겠지 신도수가 많은데 진짜겠지 벌써 뭔가 자신 없다는 얘기죠 자명함은 안 따져보고 있고 자꾸 겉을 따지고 있잖아요 남한테 보여주는 뭔가를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혹시 그렇다면요 예수님 부처님이 해놓으신 진짜 진리는 양심 지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부터 다르마 진리는 있었다 절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게 럼그 뭘까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다르마 부처님이 오고 가면 상관없이 늘 있던 그, 그 진리 그게 양심이에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딱그 양심